지금 만큼은 폭파광이야 피해주고 야 뭐. 지금 딜러가 서포트한테 말됐꾸필해주고안 어? 죽을 것 같은데? 뭐 어, 이상한데? 어? 나별로안갈 건데? 피해주고 꺾어주고 안녕 개구랑찍어 왔지롱 <웃음> 자! 이번에 할. 달걀 폭탄 마 해피너스입니다 자이 해피너스로 사용할 스킬은 알폭탄과 알라키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구해 안경 박식 안경 조개껍질 방울 이렇게 특수 공격을 극대화하는 세팅 세 가지 아이템으로 들고 갈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워 탈출 버튼 두화 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엔 두화 스모크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버프받는 달걀 폭탄 마 해피너스 얼마나 좋아졌을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달걀 폭탄 마 해피너스 를 그러니까 어떤 화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어디가? 어디가? 아직 두넛스 먹고 쓸때 아닙니다. 내꺼야! 아 <웃음> 어, 맛있다. 어, 이 여자식이 이 지금 누구한테 가보는 거야? 어, 둘이 안가? 엄 맛있고! <웃음> 어, 알라키! 찍어주도록 겠습니다 자, 알라키와 알폭탄이 섞여야 되거든요. 알라키, 알폭탄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배우면 네 번을 쓸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먹던 찍어! <웃음> 어, 알라키! 아이고! 죽어버려! <웃음> 알라키! 우리 팀을 절대 죽지 않고 나는 엄청난 강력한 데미지로 버적을 어, 넉락하고 알라키! 어, 벌써 피가 반피가 돼버렸는데 이거 어떡할까? 아, 잠깐다오 살았어, 살았어, 뭐야? 야, 세다! 좋아, 살았어! 아직 알폭탄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격을 발휘하는 우리 해피너스가 되겠군요. 내가 볼 건데? 야, 뭐, 여자식아! 뭐! 죽어! 와, 대박이다, 뭐야, 이거! 짜대기 아, 죽어! 그냥! 야, 대박이다, 물기 세! 아... 벌써 터져버렸습니다. 자 알폭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로 갈까? 안녕하세요. 알폭탄 던져주고요. 또 던져주고요. 힐 써주고 알폭탄 던지고 싸이아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서포터 아니야. 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이게 서포터라고? 기분 나쁘지. 왜안 죽지? 이상하다. 햇빛에서 왜안 죽을까? 어 이상하다. 자궁극기 발사. <웃음> 어 죽어. 자 멀리서 아 아까워. <웃음> 이름 못었다 아니 왜안 내려와? 근데 얘들이 아니 이거 먹는 게 맞아? 로터무를 지금? 아 진짜 왜안 오냐 아무도. 아 아니 와야지 이걸. 아 진짜. 참 빨리도 온다. 참 빨리도 와. 결국 못 막았네. 자 제가 먹었고요. 자극기씌어났어극기 씨어났어. 내가 씌어났어 됐어 됐어. 나이대 아, 좋아. <웃음> 너무 힘들어.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해요 <웃음> 그래 저아 아래쪽 먹고 있어. 아, 위에 어그로 다 끌어갖고 아래쪽 먹었어. 먹었으면 됐어. 자 이제 3분 남았고 피너스는 2분 때썬도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 알 4개를 다 모아놔야 되고요. 자그 전까지 유나이트의 궁극기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야몇 나오는 거야 방금? 아, 이게 서포터 맞아? 아니 데미지가 어마어마해. 아니, 너무 세. 왜 그러는 거지? 랩소리왜 그러는 거지? 랩소드 아 진짜 그러지 말자 진짜. 아 뭐여 얘들아. 왜안 보이는 거야? 나 이제 좋아. 자 가자. 살렸어 살렸어 몰라 몰라. 살렸으면 됐어. 아니 어떻게 딜러가 서포터보다 딜을 못 넣을 수가 있어? 아, 진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보다 못 넣었네. 어떤 포켓몬이 4레벨 되느냐에 따라 유리한 거는 솔직히 포켓몬을 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푸클린이 4레벨 되어서 진화를 해서 이득인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나인테일이 4레벨을 찍었을 경우에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극단적으로 서포터를 기종으로 좀 확인했지만 이거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자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바람 찍고 알라키 찍고 좋아 뺏겼지 또 뺏겼지 잡아 나이스! 아 이거 알포카 찍어야 되는데 아니못 찍었어 야네가다 어? 어? 어? 어? <웃음> 어, 아주 좋아요 자 꼴넣고요 달걀 던지고? 달걀 또 던지고? 아 멀리서 아주 고통받는 것만 보여줄게 내가 자 이거까지 먹고 우리 갈가보기챙겨해주면될것 같군요 자다 모였어 야, 이런 경우 오랜만인데? 나이스! 좋습니다! 깔끔하게! 너 피카츄한테 고급기 써주고! 나이스! 죽어! 어제라오라 일로와! 여 자식이! 이 지금 만큼은 폭파광이야 피해주고! 야! 오. 지금 딜러가 서포터한테말대꾸피써주고안 어? 죽을 것 같은데? 뭐 어, 이상한데? 어, 나 별로 안갈 건데? 우 개구랑찌가 있을 건데? 피해주고 꺾어주고! 안녕! 개구라찌가 왔지롱! 아 열받지? 열받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 뭐? 아, 까불지마! 뭘 까불어 지금 해피너스한테 아니 해피너스가 인데왜 까불지 도대체? 아, 저는 살짝 아 포지션 잡고 있겠습니다. 아 죽어! <웃음> 발사! <웃음> 어이고 그거 못하 여자식이 어디 가! 주어야지 그냥! 와 대박이다! 뭐야! 자리, 휠, 달걀 특삭 <웃음> 아 뭐여? 이 <웃음> 자식 일로와! 바꿔주고 나 이거 피할게 이거 피할게요 <웃음> 자 얘들아 모여! 이거 모여야돼! 달걀 먹어야지! 자 피카츄 계속 커버해줄게요 피카츄 커버해주고 던져주고 힐쓰고 힐쓰고 피카츄 커버해 계속 피카츄 봐줘 자 지금 쟤네 고공이 다 썼거든? 근데 우리 팀도 써버렸네? <웃음> 잠깐 썬도 썬도 얘들아 썬도 썬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썬도 썬도 가자 가자 어왜 뭐 지켜보고 있어 아뺏으라고 들어가 들어가 죽하 됐다 됐다 먹어 나이스 됐다 우리 팀 완벽해 아 어, 드디어 이겼습니다 야 진짜 커버가 얼마나 좋은지 와 데미지도 준수하고 아 대박이야 아 진짜 좋다 확실히 이번 패치로 인해서 아, 정말 너무 좋다는 게 느껴지네요 압도적인 승리 저쪽은 항복을 해서 저희가 이겼고요 자 그럼 딜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포팅 어시는총 16개 자 딜량은 아, 아쉽다 아하하하. 자 여튼 받은 데미지 탱커권 능력 준수하고요 회복량도 5만으로서 아주 나쁘지 않은 겁니다 패치가 4개야? 자 이번에 해본 해피너스 아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폭탄과이 알라키의알 개수가 공유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전보다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라키 5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폭탄을 5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킬 능력 혹은 압도적인 럭백 CC기와 그리고 서포터 답지 않은 일량을 알폭탄마 해피너스가 정말 이번 패치를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플레이해본 폭탄 마 해피너스 아 정말 저는 괜찮다고 들었고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